메탈패드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돈을 아끼는 아, 길이다. 길이다 이거는 메탈패드 성능은 둘째치고 이거를 다르고 압차이 제대로 됐나? 아니면 두께가 뭐 이쪽은 눌렸나안눌렸나 뭐 이거를 칠수를 아나 모르나? 오디세이가 좋아, 젤리드가 뭐 좋아, 제지우가 좋아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메탈패드 하나만 딱 사서 끼면은 그대로 끝나거든요 참 간단하죠? 전원부까지 같이 내가 교체를 하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돈이 지출이 엄청나게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써머패드 두 장에 써머 그리스 하나, 세개 같이 합치면은 한 5만원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성공했을 때 5만원이에요 오늘은 간만에 그래픽카드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아무래도 날씨가 약간 따뜻해지다 보니까 판매량도 약간씩 늘고 있고 이런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컨텐츠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고객 사연이 왔습니다 시청자 분이신 것 같은데 이 주작이 아닙니다. 주작을 할 수가 없어요. 주작을. 저희는 저희 방송은 주작이 없습니다. 아소스 KO, RTX 3070, 써멀그리스하고 써멀패드를 개인 작업을 하셨어요. 작업을 하셨는데 작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플로우듯이 GPU가 84도, 86도, 핫스팟이 최고 99도 정도로 유지를 하는 걸로 봐서는 써멀패드를 좀 두꺼운 거를 장착을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노 no 로드시 GPU 핫스팟 온도 차이는 12도 정도가 납니다 이거는 뭐 12에서 15도, 15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풀 로드시 펜 RPM 2400까지 오른듯 한다고 라 말씀을 하셨어요 광부 버전 중고로 구입 후 봉인시 리서스나 파기하고그리스 도포 후 온도가 낮아졌으나 욕심으로 써멀 패드도 교체하는 오히려 온도가 오른 것같은써멀 패드는 올 2mm 작업을 함 이게 메탈 패드가 1.5mm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2mm를 쓰셨기 때문에 2mm를 압착을 해봐야 1.7m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서머 패드를 쓰실 경우에는 3070 같은 경우에는 1.7mm 정도를 써주시는게 좋은데 근데 사실 시중에 1.7mm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메탈패드를 사용하시는게 가장 돈을 아끼는 길이다 아 <목소리> 이거는 메탈패드 성능은 둘째치고 이거는 다르고 이 제대로 됐나 아니면 두께가 뭐 이쪽은 뭐 눌렸나 안 눌렸나 이거를 나 모르나 오리세이가 좋아 젤리가 뭐 좋아 제가 좋아 이런 거다필 없어요 그냥 메탈패드 하나만 딱 사서 끼면은 그대로 끝나거든요 참 간단하죠 뭐 저희 거라 그렇게 그러...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메탈패드가 사실 간단하고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썸머패드 두께가 안 맞아서 온도가 높은 것 같은데 메탈패드 작업 및 전원 무위등 썸머패드 전부 교체 재작업을 의뢰드립니다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그 한번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오늘의 주인공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아 제인유님 예, 메하라고 그 저희 이제 메가킴 인더스트리에 라 하이에 라간 이런 뜻입니다 어 진짜요? 아 김영민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영민 선생님 사모님 예전에 주말에 했다가 제가 한번 크게 혼난 적이 있죠 아니 주말 낮에 해야 되나? 아, 김영민님 진짜 잘좀 해주세요 진짜 사모님한테 뭐 하,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소스가 컴퓨터 관련 부품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된 제품들도 많이 만들어요 심지어 중국 아수스를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멋있고 뭐 되게 이쁘고 다음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들하고 콜라보한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십떡하면은 우리나라도 빠지지 않지 않나요? 저 역시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약간 저 나름대로 누가 물어보면은 나는 십덕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비난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런 또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뭐콜 오브 드티 에디션 디아블로 에디션 스타크래프트 에디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만들어 주는데 근데 그거는 그 게임이 다 패키지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그 패키지 게임은 곤방 유행이 지나가죠 그래서 생각보다 인기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제 던전한파이터 에디션이다 아니 뭐 메이플스토리 에디션이다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도 그거 게임 하는 동안에는 약간 자랑스럽게 구입을 해서 좀쓸수 있지 않을까 이런 콜라보를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래서 이 제품을 오늘 한번 뜯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 먼저 한번 벤치마크를 무조건 돌려 봐야 되겠죠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구독! 좋아요! 지금 당장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 앞에 계시는 분이 혹시 MS님인가? 부지런 솜씨 보니까 MS님인데 일단 온도를 보니까 근데 하스팟이 편지에는 편지에는 90도가 넘는다라고 써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86도 정도고 GPU 온도는 71도 그 다음에 핫스팟은 86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상이거든요 근데 약간 높긴 높은데 근데 아직까지는 정상인 것 같아요 편속이 약간 높긴 높은데 그래도 원래 KO가 좀 약간 온도가 높긴 하거든요 KO 버전이 요요 상태로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 볼게요 안에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나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써멀패드가 여기 나와 있죠 일단 빼꼼 커팅을 굉장히 넉넉히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써멀패드 작업을 셀프 교체하시다가 실패하실 경우에는 돈이 생각보다 많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써멀구리 어쨌든 써멀구리 쓰만 해도 뭐 5천원에서 만원 정도 하고 거기다가 써멀패드가 들어가면은 한 장에 보통 15,000원에서 비싼 건 2만원까지 하잖아요 됐다 얘는 특이하게 이렇게 뜯어야 돼요 이렇게 전면에 슈라우드를 이렇게 먼저 분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히트 싱크를 이렇게 이렇게 뜯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와, 굉장히 <웃음>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네요. 일단 작업이 이 메모리 쪽은 오히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짜잔. 아수스 특유의 초코일 크 위에 이렇게 별 모양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 그 무늬까지 보이죠? 서멀 패드에 가시처럼 깊게 박힌 별의 기억? 엄청나죠? 이 부분을 잘못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뜬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안된 것 같아요 전원부까지 같이 내가 교체를 하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돈이 지출이 엄청나게 깨질 수가 있어요. 요거 세개해 가지고 거의 한 15,000원 하겠죠. 그럼 이거하고 이 전원부까지 해 갖고 합치면은 얘들도한 15,000원, 18,000원. 그러면은 서멀 패드 두 장에 서멀 그리스 하나 세개 같이 합치면은 한 5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성공했을 때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게, 이게 또 그래픽 카드마다 다 틀리고 또 어떤 거는요 같은 그래픽 카드인데 시기별로 다른 게또 있어요 시기별로 그리고 자 보세요 얘는 여기는 모 o 펫 f 짜리에요 모 o 펫 근데 얘는 또 너무 얇은 걸 하셨어요 여기는 이렇게 모 o s 모양이 약간씩 보이는데 두 개까지는 열정도가될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모 o 펫에 얼굴이 찍혀 있지 않죠 여기는 너무 두꺼웠고 여기는 너무 얇았다 아니면은 두께가 맞을 수도 있었지만, 얘 때문에 이 부분이 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얘는, 얘는 맞았던 것 같아요. 얘는. 얘는 맞은 것 같아요. 자, 맞는 건 잠깐 여기다 놓고. 이제 클리닝을 좀 해줘야 되겠죠? 이 예, 서머패드는 좋은 거 쓰신 것 같아요. 이게 겔리드 같거든요. 겔리드. 겔리드 거하고, 제지오 거하고, 그리고 제가, 어, 국내 서머리 1호로서 이분은, mx4를 사용하지 않으셨나. mx4의 향기가 약간 나거든요. 이 점도로 봤을 때는 MX4가 추정이 됩니다 MX4 이거 진짜 오, 엄청 네. 넉넉하게 붙여주셨네요 진짜 거의 PCB가 통째로 쿨링이 되고 있었습니다 갓성 갈리너 이거 제가 단톡방에 자꾸 얘기하니까 저희 단톡방 회원님분들께서 구입을 많이 하셨어요 기쁩니다 동성 그리고 이제 기판을 칫솔로 좀 이렇게 밀어줄 텐데 근데 여러분들 칫솔질 할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너무 강하게 하시면은 소자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살살살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살살살살 얘는 뭐 채굴 돌렸다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를 어느 정도 해 두셔가지고 초음파세저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여기 슈라우드 부분도 이거는 팬을 교체를 한것 같기도 하고 엄청 깨끗한데 팬이 이거는 따로 클리닝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써멀패드가 두께가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기존 써멀패드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지금은 기존 써멀패드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아까 이대로 그냥 붙여주겠습니다. 얘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t라고 알고 있는데, 아, 1.7은 여기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1.7mm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전원부가, 그래도 얘는 나름대로 괜찮은 전원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키우면는 거의 뭐, 거의 최하급이죠. 키우면는 중급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양보를 한다고 해도 중급까지는? 우리 네. 분이 쓰시는 게 최상급이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또, 잠깐 신나서 잠깐 나댔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먼저 어 내가 여기는 무조건 1.5mm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 라고 예상이 되시면 은 먼저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한번 히트 싱크를 장착을 한번 해 보세요 자리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장착하신 다음에 이거를 살짝 눌러 보세요 살짝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얘를 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자국이 난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제가 살짝만 눌렀다 뗐기 때문에 이렇게 자국이 난 건데 이따가 다 드라이버 가지고 제대로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다 정확하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5mm만 사용해도 충분한데 2mm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많이 눌리게 되고 그럼 여기가 뜨, 뜨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된다라는 걸 아, 알려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은 여기 비쌀 무늬가 제대로 다잘 다 나왔죠 이 부분이랑 결합이 되거든요 결합이 제대로 됐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메탈 패드를 가져올게요 이 아수스 그래픽 카드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뭐 스트릭스도 동일해요 터프도 동일하고 이렇게 내네 귀퉁이에 이렇게 실리콘이 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퉁이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해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 부분이 딱 맞죠 이 부분이 간섭이 안 생기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써멀 그리스를 발라 보겠습니다 MX6 앞으로 제가 봤을 때한 5년은 장기 집권하지 않을까 5년동안 장기 집권하면은 거의 서머 대통령 대통령이죠 이죠. 앞으로 서머 대통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다 완성이 됐습니다 어, 작업은 잘된것 같아요 한번 가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도가 GPU 온도가 67도고 그 다음 에 핫스팟이 78.6도 79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팬1, 팬2 속도도 다 낮아졌어요 전반적으로 안정화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크게 시끄럽진 않아요 생각보다 이게 팬이 상태가 좋으면은 같은 RPM때라도 그시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때는 2000rpm이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좀 많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일단 얘는 작업이 잘된거잘된 관계로 오늘의 고민 해결 자 이제 여러분들 뭐 하는 시간이죠? 메가 옥션 부끄럽네요 죄송합니다 네자 오늘의 경매품 짜잔 레드데빌 파워컬러 레드데빌 RX 6800ST 그리고 조탁 RTX 3080 어, 사파이어 RX 6800ST 펄스입니다 박스 풀셋이에요 전부 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모레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일모레 다시 만나요 매바